오늘도 끝도 없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네더월드의 풍경입니다. 네더월드에서 그나마 열기가 덜 닿는 진홍빛 숲 생물군계에서 촬영이 진행되는데요. 이곳에는 문외 빠가 대가리들만 모여있는 네더월드의 평균 지능 수치를 그나마 높여주는 피글린들이 살아갑니다. 이 피글린들이 사육하는 생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이 생물은 바로 호글린이라고 부릅니다 피글린들이 호글린을 키우게 된 계기는 네더월드의 특성상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특징 때문인데요 피글린들이 기르는 일종의 비상식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호글린을 잡으면 나오는 아이템으로는 역시 돼지고기가 있습니다 맛은 오버월드의 일반 돼지와 비슷한 맛이지만 호글린의 큰 덩치에 비해 나오는 양이 너무 적어서 창렬푸드라고 불리기도 하죠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호글린은 매우 평가가 좋지 않은 개체입니다 틈만 나면 플레이어들을 뿔로 공격하고 용암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 악명은 유명하죠 돼지보다 고기를 많이 떨어뜨린다고 오버월드로 데려오지는 마세요 호글린들이 오버월드의 산뜻한 공기에 적응하지 못해 좀비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